이어서 특집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퓨리케어.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리,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오늘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에서는 방송 3사가 함께 실시한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잠시 뒤 저녁 8시 15분에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측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판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을 꼼꼼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가 치러진 곳에서는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먼저 투표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목동 청소년 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들어올 개표 소식은 잠시 뒤 이어질 4.7 재보선 국민의 선택에서 전해드립니다 특집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4.7 재보선 국민의 선택이 방송됩니다.